들고 다닐 수 있지? 네. 이렇게 두날수있지 안전벨트요. 사서 또 안전벨트 어떻 게? 이거 차탈때 이거 아래다 놓고 타면 되지. 음, 치아치아. <웃음> <거>. 걸어갈 거야? <웃음> 어. <웃음> 이거 안고벨습니다 아, 네. 다 <목소리> 기분해. <파기보레. 웃음> 엄마가 선물 사줬잖아. 테리랑 응. 테리 선물 사줬잖아. 이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봐. 춤으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되게 먹은 거야. 웃음> 여기 한쪽에서 먹어. 일로 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좋은데요? 포즈 좋습니다. 하나, 여기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늘 높이. 천장까지 좀 다게. 하나, 둘, 셋. 와, <웃음> 어머, 어머. 살짝. 하나, 둘, 셋. 이거 보고. 살짝 스마일. 하나, 둘, 셋. 이쁘다 하나 둘셋 하나 그냥 똑바로 서 똑바로 차려 차려 앞에 똑바로 보고 여기 보고 하나 아 차려 <웃음>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<웃음>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,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야>. 사랑하는 혜리의 아이테리 <목소리> 혜리테리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이니까 큰일이야 한 입은 데리줘 조금만 먹어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음, 배불러 <웃음> 아, 아니 다줘 그거 야 그거 되게 조금만 야하 <웃음> <웃음>